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 1월 26일 네 그래서 22일날 1일차를 시작해서 현재 5일차입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5일차 밖에 안됐지만 벌써 하루를 쉬어버렸습니다 형님들이 밥 먹자 그러셔서 밥 먹으러 나갔다가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운동 5일차 한번 몸이 얼마큼 변했는지 뭐 운동 5일 했다고 뭐가 변했나? 그래도 찍어봐야겠습니다 그때랑 아예 조명도 같고 카메라 각도도 같기 때문에 정확한 변화를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가슴 가슴은 팔굽혀펴기밖에 안 했어요 팔굽혀펴기만 했는데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긴 말없이 바로 운동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변화는 30일에 한번 해봅시다 제가 매일매일 찍지는 못하고 한 3일에서 4일에 한 번씩 찍어가지고 충충충충이 해서 30일 탁!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주 큰 변화가 기대가 되진 않지만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내가 자체가 좀 변화가 올것 같아요 내 자신에 대한 변화 뭔지 알죠? 운동을 하는 사람 말이 너무 길어졌네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오야이 맛있다 나눠서 해보겠습니다. 이게 좀더 자극이 잘 오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 좀 빡세다. 아, 이거 내일 팔 못필 것 같은데? 똥 마려, 똥 마려, 아, 똥 마려, 진짜 똥 마려, 아, 또사 올래？발 아, 떨린다, 발 떨린다. 오, 얘 네, 이거는 여기에 운동이 엄청 많이 됩니다. 여기 이게 아, 지려요. 맛있는 맛 너무 맛있어 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제가 5일 동안 운동을 해봤는데 아직, 아직 초반이니까 변화가 더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도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어깨뽕만 나온 느낌?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근육들 삼각근이라고 그러죠, 여기. 얘네들이 좀 나온 것 같고, 가슴도 후반치고는훅 나왔습니다. 근데 절대로, 절대로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한달 하고, 한달 하고 운동을 그만둘 예정은 당연히 아니에요. 한달 하고 계속 할 겁니다. 근데 일단은 5일차로서 말씀을 드리자면, 일단은 밥을 많이 챙기게 돼요. 내가 이제 자취하면서 밥을 잘안 먹는 사람이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 오늘 더 먹어야 된다 오늘 더 먹어야 된다 이런 내 스스로가 좀 게으른 거를 없애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 평소에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밥 먹을 시간에 이거 하고 밥해 먹을 시간에 그냥 시켜 먹고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운동을 하니까 그것도 없어졌고 음... 일 좋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당연히 좋은 변화밖에 없겠지 운동을 하는데 안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모두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도전을 많이 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만 보면 좀 근육맨 같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도 꼭 도전에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빌게이츠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